예 안녕하세요 김사훈입니다. 예 창업통 김사훈 소장의 찾아가는 유튜브 창업박람회. 예 이번 창업 아이템쇼는 소노야입니다. 소노야 손오야 매장 대구 동대구역에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야 외부부터 볼까요? 야 영상 메뉴판 야 현란합니다. 규동에서부터 개살 알밥까지. 움직이는 요소는 고객을 위하는 중요한 장치죠 예, 소노야는 우동, 돈가스 각종 다양한 일본 스타일 분식집 브랜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 역사라서 그럴까요? 1인 고객, 나홀로 고객 참 많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인건비 아주 걱정인데요 소노야 매장의 운영하는 인력은 단두명입니다 요즘 돈 되는 식당 중요한 것은 찍을거리 많은 식당이 중요하죠 디스플레이 볼거리 찍을거리가 많은 식당 만들기 너무너무 중요한 코드입니다 스토리텔링 기본입니다 일본 산업기지방에 57cm 면발 역시 숙성, 반죽의 힘이라고 할수 있겠죠. 소노야, 고객도 웃고 주, 주방도, 주인도 웃는다는 이 소노야. 소노야의 마지막 살펴볼 포인트는 익스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보다 중요합니다. 유튜브 방람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소노야 브랜드에 왔는데요. 예, 우리 소노야 대구 경북 지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한균 대표님, 우리 대구 프랜차이즈 산업 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소노야, 기소야 때부터 참, 참 정말 좋아했던 브랜드인데요. 대구에는 소노야가 몇개 정도 있습니까? 어, 이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예. 대구 경북 합치 가지고 10개 1개아 작년부터 하셨구나. 네 작년. 전국적으로 순가몇개 정도입니까? 전국에 지금 한 40개? 4 0 개. 아, 저는 근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어떤 브랜드 보니까 1년에 130개 막 하고 <웃음> 이러더라고요. 그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이, 어디야,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이런 아, 차원에서 봐서는. 정확한, 그, 불가, 좀, 이렇게, 리스크가 큰 데는, 저희가 좀 지향하고 <웃음> 있는, 뭔가 있고요. 소노야 같은 경우는 기준 평수가 20평입니까? 30평이? 아, 1 5 15평. 15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한 7, 8천, 1억 정도 들어네요 점포 빼고 6,500 정도 아. 그렇구나. 예예예. 아, 예, 예. 어. 야, 소노야 백단가는 기본 그래도 한 요즘 한 만원은? 네. 만... 8, 9천원 정도. 8, 9천원 정도. 네. 야.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 저는 딱 동대구역에 오면 제일 눈에 띄는 브랜드가 소노야였거든요. 요 네. 네. 동대구역 소노야가 그래도 매출액 1등 아니에요? 네. 매출이 1억이 아, 조금 많고. 아. 대단하네요. 네. 야. 그러면. 네. 웬일이 역사꾼이기 때문에 아. 아침이 있어서. 문제는 지금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 프랜차즈 이 외식 브랜드가 원가가 40%는 다 기본되는데 이것도 한 40%는 되나요? 아 이제 저희는 그 가격을 음. 상권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어 동대구역은 이제 25%에서 30% 시키고. 아, 오, 그래요? 일반 상권은? 일반은 35%. 35% 정도. 네. 와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35%면 전혀 높지 않네요. 이 네, 네, 네. 어. 소비자들이 네. 제가 시장조사해보면 기소야하고 쏘노야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질문 되게 많았어요. 아, 첫째로는 이제 매장 평수나 객단가가 다르고요. 아. 서비스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소야는 일본의 젠 스타일의, 정말 젠 스타일의 공식. 예. 예. 그렇죠. 있고. 예. 일단 소노야는 단품이 좀좀 소프트한. 예, 소프트한. 아. 그다음에 소노야는 예, 셀프 서비스 방케고 기소야는 풀 서비스. 직접. 방식입니다. 와 젠스타일하니까 딱 생각나네요. 야 일본의 선이잖아 네, 선 네. 이게 아 젠스타일 기소야와 소프트한 소노야. 아 근데 소노야 이게 참. 미소가 있는 네. 집이잖아요. 네. 어, 이게 예, 우리 딱 우리 대표님 보니까 미소가 딱 소노야스럽네요. 감사. <웃음> 아무튼 저도 소노야 응원할게요. 네, 야, 소노야에는 네. 야 여기 예쁜 소비자 20대 소비자 있네요. <웃음> 소노야 어떤 것 같아요? 20대가 바라보는 소노야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 20대가 바라보는 소노야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롭진 못하잖아요 근데 저렴한 가격에 좀 퀄리티 높은 일식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예 어, 아, 그래도 우리나라 이런, 이런 일식 돈가스 이 문화의 대표 브랜드지 우리 누가 가공이나는 이걸 근데 어네 개나 있구나. 근데 일본, 기소야 본사 자체가 매장을 있는 대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아 맞아요. 근데,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많이 생겨봐야 이거 그냥 항상 어디가도. 이제 제가 좀추 맞냐면 거 맞아. 맞아. 그다음에 뭐. <웃음> <모은. 웃음> 예, 소노야 브랜드, 잘 살펴보셨습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늘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소노야 강점은 장수 브랜드. 즉, 32년 기소야의 이 e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아무 곳이나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객단가 높지 않고 식사 메뉴에 의존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익성 예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봤을 때 원가 한 30% 35% 그리고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한 20에서 25% 수준입니다.